음, 수업은 줄알것 밖에 나왔는데 오늘 제 수업이 없다고 문자가 왔어요 <웃음> 아. 명동에 가서 고기를다 이렇게 팔았어 비벼서 줘 완전 긴 메이싱 헤이유 여기 앉아래 앉아 여기 봐 여기 따 앉은 거봐 여기 사인 사인 티브이가 없데티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데 티브이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실까? 또 오랜만에 또 편집하고 올리게 될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약간 뭔가, 뭔가 뭔가 마음 싱숭생숭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일도 화이팅! 내일 근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을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로 챙겼어요. 얼른 도시락 싸서 지금 가야 되거든요. 서둘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밥을 먹습니다. 다시 진실에서 아침에 급하게 싸먹긴 했는데 이렇게 싸왔어요 초라한 밥상 비지걸 이런 느낌 알죠? <웃음> 안녕 지금 여섯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나한테 돈 주는 게아니 당연 그냥 내가 맡은 일 잘하면 되고 제가 엄청 막잘 보이려고 굽신굽신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대의 마인드가 달라요 저는 00년생 이후라고요 1년이 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그냥 좀 러닝 갈게 있다면 55분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너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거냐면 대결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웃음> 제가요 옷을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입은 옷은 꽂아놓는 제자리에. 여에 꽂으면 바로 옆에 사람 그 가져가, 꽃은 가져가, 꽃은 가져가. 제자리 놓는 자와 가져가는 자두가지 대결입니다. 여러모 <웃음> 재미 있어요. 재밌습니다. 정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아 다리야 아내 다리 아 다리야 이렇게 입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 머리 풀고 일하려고요 그러면 일 네, 갔다 올게요 머리 미용실을 한번 가야 될까봐요 오늘 좀 준비하면서 생각이 든게 있는데 절대 기죽지 말자. 전 이제 8일차라고 일한지. 그거 생각하면. 안녕하세요. 하이요요안하요 많이 시켰나봐 이게 제첫 끼거든요 밥을 먹으려고요 근데 네, 흘렸어요 늘면서 여러분 맛죠아하세요 다시 일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10시까지 근무라 3시간 반만더 버티면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하루 되 퇴근입니다 퇴근 하하하 퇴근을 합니다 제가 카운터에서 계산일을 시작했거든요 제 적성이 너무 잘 맞아요. 제가 매표소에서도 일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할만한 것 같아요. <웃음> 버스를 타고 얼른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 많았어요. 오늘은 못 치워. 내일 치워. 여러분, 저 발에 피나요. 발에 피나. 싫어요? 아니, 너무 아파서. 어, 발톱 빠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발톱에 피나고 있어, 지금. 이게 피가 좀무 더러워서 못 보여드리겠다 <웃음> 오늘은 이만 안녕 대박. 이제 나온 거야? 응. 대박 고마요 여기 다 있지? 잘했어요 저의 유니폼이라고요 여러분 와, 진짜 대박이야 어떡해 여러분 같이 걱정되는 게 있는데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 꺾이는 어떡해요? 큰 사이즈를 샀어야 했어 아무튼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제가 맨날 검은 옷 입고 오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항상 도저히 감이 안 왔거든요 되게 슬프고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고 유니폼 혼자 안 입고 있으니까. 하, 근데 오늘 유니폼이 드디어 왔습니다. 우예약들어볼까 오늘 좀신어봐야어신아 맞다 저 오늘 지금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인데 오늘 아, 배가 안 고파서 밥안어으려고요 아, 그리고 화면도 또 찔러가지고 피 났어요 그 옷에 알람 다는 거지떻게 삑힌힌힌 한 입고 리를그거 거기 저팍팍 꽂히는 거, 핀패, 거, 거. 오늘 손이 다 피에 물져들어요 유니폼이 없 정말 기쁘네요 너무 크게 달라고했거든요 지금 제가 좀 살이 붙어가지고 찢어진 음. <웃음> 거죠. 이 옷을 바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어때요? 어때요? 제가 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좀큰 편한 바지. 좀 크네요. 음. 되게 뭔가 큰 게. 어든안 보이게 입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약간 헐렁한 느낌으로다가 입으려고 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웃음> 여러분 혹시나 자라에 놀러 오셔서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어! 방금 오요! 제가 엄청 바빠서 시달리고 있어갖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함께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요할게요 어때요? 알겠 근데 뭐 핏은 괜찮아요. 되게 편하고 이쁩니다. 신발도 또. 제가 바나나를 들고 왔어요. 바나나. 지금 저녁시간인데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 보이세요? 이 검은색 바지. 검은색 티. 검은색 신발. 얼굴이 좀 하얀 편은 아니어서 검은색이 잘안 받아요. 그렇습니다. 양말 어쩌고 갈 거야, 양말 하, 제가 이겼습니다. 제패션의 패자가 묻는다고요. 양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심지어. 음. 천장을 보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어, 여러분, 그 작은 엄마께서 올리브영 상품권을 생일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다리가 너무 아픈데 올리브영에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왔는데. 우선 자라에서 일하면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마스크를 줍니다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원래 데오도란트 제품을 원래 잘... 여름에는 그래도 꼭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땀 났을 때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한국인은 냄새가 덜 한다 하지만 제가 신경 쓰여서 웬만하면 여름에는 그래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이걸를 샀어요 거, 뭐라 해야 되지? 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화이트머스크 향 이걸로 샀고 이건 세일해서 샀습니다 저렴하게 산거 같아요 한6천원대에 샀습니다 이거 두 번째 각질제거를 일주일에 세번에서네번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추천해준 거 중에 가장 이거를 적극 추천해서 샀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판매 1위래요. 그 직원분으로. 제가 그리고 제 생일 선물로 처음으로 왁싱을 했잖아요. 겨드랑이도 왁싱하고 종아리를 왁싱을 했는데 얼굴도 하고 다리 각질 제거를 하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선크림인데 선크림이 이번에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셀퓨전시 트리아 클리어 선크림. 선크 기획 세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거 보이니까 딱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9시간 정도 서 있어야 돼요 밤에는 손발이 퉁퉁 부어요 그리고 막 절인 느낌이어서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어, 저희 작은 엄마가 상품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웃음> 그리고 얼른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